지도학습은 크게 분류와 회귀로 나눕니다. 회귀는 영어로 regression이고 분류는 classification이에요. 와, 말이 정말 어렵죠? 걱정 마세요. <웃음>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더 얘기하기 전에 이 그림을 좀 관찰하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종속변수가 숫자일 때 보통 회기라는 머신러닝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레모네이드 예제가 바로 회기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자, 그림을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1월 8일의 판매량은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가요? 숫자죠 숫자를 예측하고 싶다면 무엇을 써야 한다고요? 회기, 영어로는 regression 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서 예측하고 싶은 결과가 숫자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에게는 지도학습의 회기로 해결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공부를 직접 하려면 지도학습의 회기로 검색하면 됩니다 또 직접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지도학습 회기라는 이름의 도구를 찾으면 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회기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회기의 여러 사례들을 천천히 구경해 봅시다 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천천히 사례를 한번 어, 해석해 보세요 자, 또 여러분이 아주 좋은 회기의 사례를 알고 계시다고요? 그럼 이곳으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회기의 사례가 궁금하다면 이 링크로 방문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회기의 사례들을 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도학습의 회기를 알게 된것 정말 축하드립니다